바로 앞에 가운데 있는 데가 b죠 아직 캠핑장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여기 있는데 가 a 존 이고요 바로 앞에 가운데 있는데 가 b죠 그리고 여기 프리 캠핑 존입니다 이게 크게 이어지고 나지 캠핑장 데어 왔는데요. 오늘 사람들 너무 많아요. 여기 프리 캠핑존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다 찼어요. 어, 저쪽에 보면은 저기 데크존이고 글램핑존, 여기 프리 캠핑존. 왼쪽으로 T 사이트인데 여기는 배정이 거의 끝났습니다. 피칭 끝난데도 있지만은 지금 아예 예약 자체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. 바로 여기 계 개수대고요. 샤워장하고 화장실 저쪽에 있고. 왼쪽에 쭉 지금 피칭 끝난데는 대부분 저기 데크 사이트들입니다 여기 가운데 개울이 있고 여기 프리 캠핑 존 인데 아 오늘 여기도 거의 가득 찬데요 날씨가 보시는 것처럼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쪽이 D존 인데 여기도 가득 찼고요 예약은 끝났다고 합니다 캠핑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찾았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쪽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건는 여기에 프리존 이고요 저 뒤쪽에 있는 것이 AB 사이트 C 사이트는 저쪽에 데크 사이트 그리고 여기 게실트 있고 이쪽에 D 사이트 캠프 파이어 존하고 저 뒤쪽에는 바베큐 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D 사이트가 다 찼어요. 여기 오늘은 빈자리가 없어. 데크존이고요 한강이고 여기 화장실인데 이렇게 산책로가 쭉 있어요. 이쪽은 D 사이트.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. 여기 가득 찼어요. 다끝인 여기 아직 안 와서 그렇지 다 끝났어요. 난지 캠핑장 화장실인데 깨끗해요. 아침에 지금 비가 와서 우산을 제가 챙기고 가져야 는데 깨끗합니다. 그래서 나지 캠핑장에 주변을 한번 쭉 둘러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장 옆이죠 네,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샤워룸이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샤워룸입니네 그, 여기는 개수대. 이런 개수대가 한세 군데 정도 있죠. 테크 그 사이트 쪽하고 저, 저쪽에는 사이트 A, B 전하고 여기 바로 앞에 프리 캠핑장, 광장에 지 공연장, 무대 쪽하고 자연 생태로 하고 바로 들어온 입구가 난지 캠핑장에 입구고 저 뒤로 보이는 산같은 곳이 하늘공원입니다. 아침에 새소리가 많이 들리고요. 바로 이쪽은 D존과 캠프파이어존하고 바베큐 존입니다. 난지 캠핑장에는 이렇게 저 앞에 있는 카트로 짐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. 캠핑장의 아침입니다. 이쪽은 난지 캠핑장에 캠프파이어존과 바베큐 존입니다. 캠프파이어존은 저 뒤쪽으로 있고 바로 앞에는 바베큐 존입니다. 바베큐 존은 낮에 오픈을 해가지고 밤한 10시 정도 되면 끝납니다. 아침에는 그래서 아무도 없죠. 캠핑장에는 아침에 까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왜 내려와 있을까요?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마 여기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거죠. 사람들이 먹고 흘려놓은 찌꺼기들이 있습니다. 이게 일본 개수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바베큐 존하고 캠파이어 존 있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. 바베큐 존이라고 되어 있죠. 캠파이어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리수거하는 곳이고요 새들이 바로 앞에 보시면은 두 마리 날라가네요 바로 앞에 여기 또 있어요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날라가네 이거는 여기가 바로 캠프파이어 존입니다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있네요 Q존하고 캠프파이어존 바로 앞에가 D사이트 맨 끝부분입니다. 여기 돔 텐트 있는 곳 저쪽에 이제 화장실하고 샤워룸하고 개수대가 보입니다. D존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룸과 개수대입니다. 바로 옆에는 이렇게 데크존이 여기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데크존이고요. 바로 오른쪽으로는 앞에 프리캠핑존 잔디인데어제밤에는 많이 이용했었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. 여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. 이 데크존이고요. 바로 저 앞에까지 데크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데크 존입니다. 아, 데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은 텐트들 보니까 넉넉하게 들어가긴 합니다. 저 저기까지 쭉 있는 거 보니까 한 1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뒤로는 그램 핑존도 보입니다. 개울 앞으로 있는데 여기 광장이 있고 저기 무대 있는데 여기가 프리 캠핑 중 잔디입니다 여기가 프리 캠핑 중이고 여기에 매점이 있고 요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그 뒤에 샤워룸이 쭉 있습니다 여기 공영전 뒤쪽으로 요 샤워룸이 보이고 바로 앞에 개수대 있고 여기 화장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두 곳이 있고 샤워룸도 있고 여기 매점까지 있습니다 이곳이 무대입니다 공연을 할때 아마 여기서 하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바로 여기가 매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 분리수거장이 있고요 여기 까맣게 쭉이어져있는 곳이 샤오름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여기 B존하고 A존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A 존, B 존 글램핑 존 데크 존에서 이용하는 개수대 화장실입니다 왼쪽으로 쭉 보이고 지금 여기 있는데 바로 앞에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잔디는 프리 캠핑 존입니다 개수대 하고 보이죠 이게 프리 캠핑 존과 글램핑 존 저 뒤쪽으로 보입니다. 다스 개가 있는데요. 바로 옆으로 오른쪽으로가 A 사이트하고 B 사이트. A, B 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오른쪽에 샤워룸이 있습니다. 바로 여기가 B 존입니다. B 존. 맨한 저쪽에, 저쪽이 이제 A존이고요. 여기 B존. 여기도 많이 이용했는데, 출수를 많이 했네요 가득 찼었는데. 여기 오른쪽으로도 있고요. 여기는 큰 텐트들이 많습니다. 여기가 B존입니다. B존은 여기 큰 사이트가 있는 곳이고요. 이제 캠핑장에맨서편 어,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죠. 저쪽에 가로 해가지고 쭉 있는 곳이 A존. 여기 다쳤네요거제 저기 흰 텐트 있는데 저쪽이 A존입니다. 캠핑장의 맨 오른쪽이고요. 여기는 지금 B 존을 지나가고 있고요. 이제 완전히 가의 테두리에 있는 이 사이트가 A 존이에요. 여기 쭉 A 존이 이어지고 A 존은 작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왼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A 존이네. 바로 앞에 오른쪽은 비전. 약간 사이트가 큽니다. A존과 B존, 바로 통로 하나를 두고 이렇게 글램핑 존이 있습니다. 여기에 쭉 글램핑 존이 다섯 개. 이렇게 있습니다. 저 멀리 바베큐 존도 보입니다. 글램핑 존이고요. 내부에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저기에 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바깥에 바베큐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글램핑 파이브 네요 보시면 여기 맨세쪽이고이 가로 테두리로 있는 것이 A존이고 바로 왼쪽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여기는 B 존입니다. B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네이트, 여기는 B1이 시작되는 곳입니다. 여기 가운데로는 B 존, 테두리 쪽으로는 A 존. A 존과 B 존의 샤워룸은 바로 왼쪽에 여기입니다. 남자, 여자 그리고 A 존과 B 존의 개수대에는 바로 저 앞에 그램핑 존에서 같이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쪽은 또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뒤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A존과 B존에서 캠핑을 하시고 여기 샤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분리수구대 바로 뒤쪽에 있는 저 오른쪽 앞에 있는 건물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A존과 b 존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여기 바로 매점 옆에 이용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그램핑존 있는 저쪽 계수대 옆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직 캠핑장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여기 있는 데가 A존이고요 바로 앞에 가운데 있는 데가 B존 그리고 여기 프리 캠핑 존입니다. 여기 크게 이어지고 저 뒤쪽에 여기 있는 데가 희게 보이죠. 저기가 그램핑 존이고요. 바로 여기 앞에가 데크존입니다. 데크존이고 저 저쪽에 여기 텐트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쪽이 디 존이고요. 바로 여기 뒤쪽으로 바베큐 존과 그 뒤에 캠프파이어 존이 있습니다. 난지 캠핑장이 입구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차량번호 등록하고 무인정산을 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미동 카트입니다 이거.